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희원 하트 구준협은 늘 감동. 첫 만남에 펑펑 울어 알콩달콩 케미 구준협 서희원 부부가 알콩달콩한 케미를 선보였다. 지난 25일 보그 타이완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서희원 하트 구준협 부부 케미 퀴즈 너무 스윗하다. 다시 만날 때 눈물 터진 기억 한 달만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구준엽과 서희원은 부부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응을 띄웠다. 첫 질문은 누가 많이 먹냐였다. 구준엽은 자신을, 서희원 역시 구준엽을 뽑았다. 서희원은 나는 진짜 엄청 고플 때가 되어야 먹는 스타일이다. 오빠가 나보다 더 많이 먹는다 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질문은 누가 더 성격이 좋냐는 것이었다. 답은 첫 질문과 같은 결과 서희원은 미소를 보이며 뻔뻔하다라고 했다. 이어 오빠는 성격이 정말 좋다. 여태껏 화내는 걸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지 않고 구준혁은 솔직히 희원이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내가 더 포옹력이 있으니까 라고 화답했다. 외출 준비는 누가 더 오래 걸리는지가 다음 질문이었다. 구준엽은 자신을 지목하며 나는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느라 시간이 걸리는데 서희원은 일어나자마자 옷 입고 머리 묶고 귀걸이하고 립스틱 바르고 나온다 라고 언급했다. 구준엽이 제일 좋아하는 대만 음식은 줄기콩이라고 구준엽은 20년 전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줄기콩하고 밥이랑 함께 먹는 것이라며 추억했다. 아내 서희원이 출연한 작품 중에 좋아하는 것은 유성화원이라고 한창 질문이 이어지고 서희원은 오빠가 최근에 날 감동시킨 행동에 대해 전했다. 앞서 구준엽이 서희원을 위해 디스 이즈라 벌런인 곡을 메쉬 옆에서 너를 위한 노래라고 했던 사연이 공개됐다. 서희원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는데 지금은 5, 6번 정도 보내줬다. 물론 해줄 때마다 늘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또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가 전화로 결혼하자고 했고 오빠가 대만에 오기로 결심한 거였다면서 모든 살림살이를 가지고 10일간 자가격리도 해야 했다. 오빠를 보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덧붙였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